음.. 뭐가 좋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과일 같은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일 생산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번 볼게요 애플 컬렉터 있죠?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있는데 이거 완성되면 바로 애플 컬렉터를 진행해 볼게요 돈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좀진행한데 쉽지가 않아요 자 이제 또 다른 돈벌이 한번 찾아 봅시다 이거 연구했으니까 이제 애플 컬렉터 연구하고 자, 분석기기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해이죠 자, 이해이 한번 만들어봅시다. 자, 분석기기 어디다 지으면 좋을까? 일단 제 생각에는 이쪽 라인에 다지어야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 한번 지어보자 자, 호잇! 자, 이거 없애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음, 가격을 예측해준대요. 자, 보시면 여기가 데이터 계산해요. 네탈 계산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정도에 팔수있다는거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설문조사도 하고, 뭐, 실제 판매 결과도 이렇게 기록하고 하니까. 그, 얘를 기반으로 가격을 매겨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주저 어, 머신러닝 모델을 지정하라고 되겠죠. 그냥 이거 선택합시다. 이제 제가 지정한 거 말고, 얘가 지정한 걸로 따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나무가 안 자라요 나무가 안 자라 이건 좀 고민해 봅시다 자 애플 컬렉터도 벌써 연구가 됐어요 진짜 빠르네요 그쵸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이제 저장 공간을 준비해야 돼요 스토리지 있죠 이런 것도 연구를 할게요 자, 바로 제품들 만들어볼까요 자 우선은 럼버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박스메이커도 필요하고 그리고 애플 컬렉터 있죠 자 이것도 필요하고 일단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볼게요 자 F 컬렉터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쪽 자리 하나 이쪽 자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고 나무는 음, 어디서 캐는 게 좋을까 아무래도 위쪽 라인이 최고인 것 같죠 이쪽 라인 나무는 여기서 캘게요 여기서 캐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다 짚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이 아이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얘랑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박스메이커를 만들어야 돼요 박스메이커 만들고 아 그냥 여기까지 땡겨올까? 땡겨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한번 땡겨봅시다자 라인을 좀 많이 땡길게요 아휴 지금 또 트랜스포터가 많이 부족하네 자 이렇게 땡겨봅시다 땡겨오고 여기서 에 박스메이커를 좀 설치할게요 자이 아이를 둘한세개 정도 만들게요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터 지정하고 아이고 이거 더 만들어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만듭시다 자 호잇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이 연결해주고 자 이쪽에도 만들 수 있게끔 설정한 다음에 여기다 보내줄게요 보내야 되는게 두 군데죠 그래서 음 이쪽은 스플리터를 만들어주는게 맞는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 두개로 커버가 가능하면 그냥 스플리터 하나만 만들고 안되면 나중에 개선할게요 개선하는게 맞지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중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선을 하고 이쪽은 이렇게 꺾고 옷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자 됐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박스를 이용해서 사각 박스를 만들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죠. 이거를 일단은 상점에다 납품을 합시다. 자또 테스포터 여러개 만들어야겠죠. 지금 으 메탈이 부족해요. 자이 와중에 롱 매니퓰레이터도 완성됐고 스토리지도 만듭시다. 이거 도움이 될거예요자 이렇게 연결하고 자 상점이 어디에 있죠? 이쪽에 있네요. 이쪽까지 연결할게요. 자 일단 대충 연결하고 됐어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사과박스가 이제 드디어 이동한다 여기다 팔아먹을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리플레이스 합시다 이게 비싼 편이니까 나무, 나름 무나값치를할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돈이 더 빨리 벌릴거예요 한번 체크해보면 돼요 음 아직 구입하러 온 애들이 없죠. 근데 평균2 정도 팔리네요. 1?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자 가격 상정 지금 자동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니? 오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일단 알았어. 자, 일단 지켜보고요. 자 리서치가 완료됐죠? 음 그래요. 일단 지금 나무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중간 저장고를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굳이 지금 필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나중에 제공하던가 그렇게 할게요 자그 다음에 해야 될거 이제 뭘 해야 되죠? 로프 메이커? 푸드 메이커? 아 이쪽 먼저 합시다 여기 궁금하잖아 요 이거 아니면 데이터 스토리지나 트리플 스플리터나 아 맞다 캐소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자, 이쪽 라인 먼저 연구할게요. 이거 금방 걸려요. 바로 끝났죠? 또 바로 진행할게요. 소터는 나중에 필요한 자원들 근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따로 처리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는 먹는 게 비슷하죠? 얘하고 얘가 먹는 게좀 비슷하죠? 애플박스. 그래서 얘네들끼리 묶어놓고 나중에 뭐또 추가로 생성되는 게 있으면 그거 맞춰서 또 만들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가게 하나당 한 유형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그죠? 어, 여기 또 나무들 다 어디 갔어? <웃음> 생각보다 빨리 쓰네요, 그죠? 음, 그러면 넘버비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는데요, 그죠? 어, 이거 좀 위치 지정이 좀 애매모하긴 한데 기다리자. 아니면 이쪽에서 뽑아내던가 둘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캐스토터도 완료됐고 트리플 스플리터 이것도 나중에 도움 되니까 연구합시다. 그리고 여유있을 때 데이터 스토리지도 연구해가지고 그 평균 계산하는 것좀 원활하게 합시다. 이게 있어야지만 그이 기억이 많이 남아가지고 계산하는데 좀 정확해져요. 박스 만든 속도는 뭐, 그닥, 빠르진 않네요. 아, 이걸 더 만들까? 고민이죠. 네, 이거 잘하고 나서 판단합시다, 그냥. 자, 이런 식으로 다차 있으면 이거 좀 중간 처리가 필요하긴 하죠. 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도 팔아 넘길 수 있는데. 자 어느새 테프 스플리터도 완료가 됐어요. 아니 생각보다 빠르게 연구하고 있죠. 자 그러면 100개짜리 연구합시다. 100개짜리 연구하고 대기할게요. 자 남는 시간에 이렇게 스토리지를 좀 여러 개 만들게요. 그리고 이제 철이 부족하니까 또철 챙기고 됐어요. 스토리지를 여기 주변에다 붙이면 돼요. 자 한번 시도해 봅시다. 스탑. 일단 여기 없애고. 없애고 이걸로 메꾸는 거에요 자 이렇게 하고 없애고 메꾸고 없애고 메꾸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없애고 메꾸고 좀더 만들게요 자스토이지좀더 만들고 철 캐고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 없애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없애줄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고 마지막에 어 여기다가 매니플레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자동으로 이쪽에다 쌓아놓고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괜찮죠 나중에 얘네들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스토리지만 좀더 만듭시다 그리고 이 우리 계속 부족해요 자 철을 계속 수집합시다.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철을 그냥 수집을 할까요? 자, 드릴을 3개 만들게요. 3개 만들고. 자, 여기 정리할게요. 드릴 하나, 둘, 셋. 그리고 앞쪽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저장구를 만들고. 자 저쪽이랑 연결시킬게요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고 자 이제 돈 쌓이고 있으니까 다른 것도 계속 해야 돼요 필러메이커 계속 합시다 됐어요 자 이거를 여기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쌓입니다 나중에 올 때마다 들려 가지고 여기 있는 거다 가져가면 돼요 괜찮죠 이렇게 지어 놓겠습니다 어잇 끝자 이렇게 챙겨가고 여기도 이렇게 챙겨가 끝 여기 나무 자라기 시작했죠 이거 좀 기다리면 되고 자 여기서 이렇게 계속 또 철을 캐 놓읍시다 그리고 여유 있을 때마다 트랜스포터 하고 이런 것도 계속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 분석기에서 어느 정도의 고객이 좀 정리가 된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녀석은 피씨를 먹네요. 그렇죠? 피씨를 나중에 제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디다 만들어야 될지 좀 고민해봅시다. 근데 얘만드는데출 시간이 걸릴텐데 좀 봐야 될것 같죠? 아케케이드 만들고 하면 되겠네. 자 그냥 합시다. 자 이렇게 놓고 일단 아직까지 하나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일단 내비둘게요. 자 나무가 좀 모자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음, 좀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넘버밀 하나 만듭시다. 런버빌 하나 만들고 이쪽 라인이 있죠? 이쪽 라인에다가 하나 만들까 아니면 얘들 잘할 때까지도 기다릴까요? 자, 넘버빌 하나만 더 만들고 음아 여기도 잘 자라네 생각보다 잘 자라고 있죠? 자 이쪽에다가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키를 연결합시다 자 얘는 이렇게 연결시키고 됐어요 얘도 나무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네요 음, 나무 좀더 캡시다. 안 되겠어. 자, 이쪽 우창하게 자랐으니까 여기다가 배치를 시킬게요,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됐어나 한정 쪽에 대한 고양이가 다 만족할 때가 됐을 때 그때 분접을 할게요. 그래서 그 고양이만 그쪽으로 보낼게요. 어, 많이 쌓였네. 자, 이런 거 챙겨줄게요. 됐어 자 캣게이트도 거의 다 연구가 완료되어 가 보이죠 보기 좋네요 이거 아피시메이커가좀 오래 걸린데 이것까지만 하면 기본 고양이는 요건 다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걔만 빼야겠죠 그 다음에 쿼드 배우면 딱이겠다 좋아요 이거 바로 합시다 음 이쪽을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만들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스토리지를 만들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시다 그 쌓이는 게 너무 아까워요 자한 여기까지만 합시다 계속 쌓이고 있죠? 모자르면 제가 직접 써도 돼요 이런 거.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어요 야 이거 다 챙겨가야 돼 어. 좋네 이거 제가 먼저 쓸게요 이거 <웃음> 됐어요 자 이제부터 돈이 좀 모자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분, 슬슬 분점을 내야 될 때가 왔어요 스마트 스토어 하나 만들시다 자이 아이를 만들게요. 분점을 내야지. 자 만들고 있죠. 그캐소트를 해가지고 이 기본 아이죠. 이 기본 아이를 이쪽에다가 그 보내버릴게요. 자 바로 옆에다 을게요자 이렇게 찍고 호이자 이렇게 한 다음에 소트를 하나 만들게요. 아그 전에 그 인프라 세팅을 합시다. 자롱매니필 데레이터하고 매니플레이터 이렇게 세개 정도 만들어 놓고 자 여기 있는 거좀 옮길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옮겨야 되는데 얘는 아마 지하로 보내야 될것 같아요 지하로 보냅시다 자 터널 연구했나요? 아 안했네 하고 나서 합시다 아니면 이거 먼저 연구해도 돼요 이건 금방 돼요 자 터널 완료됐어요 그러면 다시 피시메이커 하면 되죠 오잇. 됐고 자 터널 만듭시다 자또 처리 모자르면 여기 있는 거다 써도 되고 자 이렇게 쭉 가져갑시다 됐죠 음 좋아요 자 터널을 연결할게요 자 아래쪽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쪽에서 꺼낼게요 여기서 꺼낼게요 여기 여기다 꺼내고 연결해 봅시다 자 이거 매니플레이터로 이렇게 지정하고 내려가니 내려가죠 햇균 눌러요 난 필요없는 거다 없애고 꼭 보낼 지역만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이런거 필요 없고 나는 그게 여기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어 볼게요. 어 이따 올라가네요. 좋아요. 아니구나. 바꿉시다. 올라갈게요. 자 올라왔죠. 이거를 이쪽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자 이거 팔독 지시 내리고 그 다음에 옷도 팔도 지시 내리고, 캣박스, 이것도 팔도 지시 내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세 개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됐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 롱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해서, 자, 옷감을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이거 하나,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길을 연결합시다. 호잇. 됐죠. 옮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됐네요 자, 들어가기 시작했죠 자 c 이하 있죠 이거 좀 뒤로 보낼게요 아니면 야, 뒤로 보냅시다 뒤로 보내서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끝자락에다 찍을게요 자 어차피 이거 안 쓴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연결합시다 아니야 이거 말고 자 이렇게 바꾸고 잘못 지었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제공되지 않는 게 박스가 있죠. 박스. 박스도 롱매니 g 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할게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음... 스플리터를 씁시다. 여기는. 자 스플리터 하나 쓸게요. 스플리터 어디갔죠? 여기 있죠? 자 하나만 되고 이거를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한쪽 라인 있죠? 그 아이를 자 이렇게 하면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겠지 들어가죠? 자세개 제공이 돼요 그러고 나서 캣소터를 만드는 거죠 일단 이렇게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기본 아이를 여기로 뺍시다 빼서 이렇게 보내 버릴게요 자사 가세요 사 가세요 빨리 사 가세요 그럼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됐고 박스가 좀 모자르네요. 음. 박스를 좀만 더 만듭시다. 여기만 어떻게든 정리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러버밀 하나 만들고, 자, 러버밀을 아, 음. 이렇게 지을게 어차피 확장될 거라 생각하고, 자. 아, 이거 좀 위치 바꿉시다. 위치 바꿀게요. 잠깐만요. 다 치워, 다 치워봐. 다 치워봐. 자, 이것도 치워보고, 자, 다시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거예요자 그런 다음에 박스메이커 있죠 여기다 이렇게 배치시키는거죠 자 이렇게 하고 매니플레이터 지정하고 됐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안쪽에서 나무를 좀더 가져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음아 이쪽에 있는 나무 왜 이렇게 안자랐지어 여기 거의 다 자랐죠? 여기도 거의 다 자랐고 자 러버밀 하나만 더 만듭시다. 아두개자 이렇게 해놓고 자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짓게요자 이런 식으로 짓고 여기다 짓고 길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꺾어서 여기다 붙여넣을게요. 그럼 자동 옮겨가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짓자. 럼버밀자 이렇게 할게요. 됐어 그 혹시 모르니까 여기 나그 스토리지를 좀더 많이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면 별 문제 없겠지. 됐고 없애고 이렇게 연결하면 끝. 됐어요. 이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박스 만든 속도는 이전보다 빨라질 거예요. 아니면 하나 더 만들까 박스메이커? 자 이렇게 할게요. 아니 이거를 좀 위치 바꿔야겠죠? 자매니퓰레이터 하나 박스메이커 하나 오잇 끝 됐어요 이제는 부족하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쌓였죠? 아 이러면 됐어 자 그래서 연구가 다 완료가 됐어요 아, 여기 사람 너무 많다고 난리 났는데 그쵸? 음,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어 그러면 스토리지 하나 더 만듭시다 자, 이것도 수거를 하고 박스쪽도 스토리지를 만들게요 여기를 다 없앤 다음에 다 박스도 이렇게 만들게요 됐어 그러고 나서 자 매니플레이터 하나 만들고 배치 끝 됐어 이러면 됐죠 스토어도 하나 더 만들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저 풀이 다 찼죠 풀이 다 찼기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어요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죠 자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이쪽 라인에다 만들까 이쪽 라인에다 만들죠 자 이렇게 만들고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이쪽은 스플리터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연시 후 꺼내고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끝자 그리고 농매니필레이터를 이제 좀 만듭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자원들 또 가져와야 돼요 딴. 자이 아이 옮겨놔야겠죠? 털실 남는 거 옮겨놓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옷감 있죠? 옷감도 옮겨놔야 돼요. 자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남는 거 이쪽으로 주시고 그 그다음,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고 그럼 두 개가 채워질 거예요. 자 옷감 들어올 겁니다. 아 지정해야 되네요. 지정할게요. 호잇!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박스만 전달되면 돼요. 박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빼고 이쪽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오이 끝. 자, 그래서 PC만 제공하면 될것 같아요. PC를 어떻게 제공할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자리가 여기밖에 없네요, 이거. 이거 나중에 위치 재설정하거나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연구할 수 있는 게 거의 안 남았죠? 자, 차근차근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왠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 사실 끝나거든요? 일단, 이거 짓는데 이게 자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좀 돈을 좀 빠르게 벌어가지고 자원들만 최대한 획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만들고 나서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어 돈은 너무 잘 벌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같아 그렇죠? 바로 쭉쭉 올라가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게요